4 0분입니다4 0분 문제 봅시다. 자, 우선. 어, 근4 0분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선, 요약, 후, 질문 됐죠? 자, 유료함 들어 볼게요 수적체집인 사회. 자, 그 다음에 과거든 현재든 어떻게 한다? 이런 사회에서는 고처한다. 열심히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생명 투자한다는 얘기죠. AI로고, AI로고. 여기서 비슷한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동의어고. 뭐하려고 뭐 노력하느냐. 자, 뭐야? 인구의 성장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느냐. 억제하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뭔가 촉진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다음에 여기 못 망하기 위하여 목적이 나왔습니다. Secure 에요 뭔가 확보하고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충분한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 요걸 찾아주죠. 자, 지금 보니까요맨첫 문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프리카인 사바나입니다. 대초원인데, 어, 여기에서는, 자, 근데 그 사바나는 보통 최초의 인간들이 살았던 곳이래. 아니, 이런 대초원에서는 바로 현재의 수력체 집인들이 언제 수급처육인들이이억을 요구했대요. 뭐? A number is about one square mile per person 나왔습니다. 1인당 1평방 마일 정도. 평균 1평방 마일. 이건 뭐야? 면적이죠. 이만큼이 필요했단 말이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사는데 어 이만큼이 필요했다고요. 1평방 마일. 꽤 많은데. 자, 뭐 하는 게 있어요? 봐봐. 얻기 위해서야. 적절한. 여기 지 빨간색으로 큐슈제가 따로 안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한. 어, 다이어트, 식사죠? 식사. 침범으면안 돼. 이만큼 땅은 내가 먹고 살땅이라는얘기예요 뭐로부터? 그들의 지역, 환경으로부터. 그이이니요 문장 충전장에서. 그리고 쭉 내려갔어요. 쭉 내려가서 1한번째 줄에 다시 똑같이. 자, 아까 유주형학원에 나왔던 요 목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러한 조그만 집단, 소집단을 들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끊고. 자 고대 수력체증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지금 머스테브 PP 나왔는데 이거 잡아. 이거는 결국 뭐야 과거 사실에 대한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9%의 확실한 추측 또는 단정적 추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추측이라고 나오고요. 이는 어디에 걸리냐, 쭉가다 보면 뒤에 오아가 보일 거예요. 즉, 선택이라는 얘기에요. 이 a s 의에 틀림없거나 BSM에 틀림없다는 얘기야. 둘 중에 는 반드시 했다는 얘기야. 지금 앞에 나와있죠? 뭘 유지했냐면, 영로의 인구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안 났다는 얘기죠. 결국. 제로, 제로 퍼플레이션 그로드를 유지했다는 얘입니다 오랜 기간에, 시간 동안에 그랬대요. 다수 뭐하면서, 이게 어떻게 한대? 이게 이제 뭐 말하는 목적일 수도 있겠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출생인 거. 그다음에 뭐? 상황률에 어, 균형을 맞추는 거같요 즉,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하나 태어납니다. 열 분이 돌아가셨어요. 열명 태어납니다. 즉, 돌아가신 분열 분을 넘지 않게. 참 이게 힘든 것 같은데 어떻 됐든 간에 네. 어, 성장률과 사망률을 조절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제가 어, 퍼플레이션 보도도, 성장. 요 얘기가 나왔잖아 아니면 또뭐 했으면 틀림없다. 이렇게 했으면 틀림없다. 다뤘으면 틀림없다. 몰라도서 인구 증가를 다뤄는데 어떻게 다었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어, 결국 이어지는 그 집단에 어떻게 돼요? 디비전, 분할 나눠버립니다.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동을 시킨대요. 다른 지역으로. 알겠어요? 어. 그래서 결국 이게 다 뭘까요? 식량 확보겠죠. 이거 하니까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그들의 인구 성장을 억제하고 제안했다는 얘죠그니여에4